자연스럽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거리두기를 약간씩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당 주변에 서셔서 함께 타임캐스트를 동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부터 대전교구 주교자 대흥동 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인 타임캡슐 공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기도로 다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녀와 성령의 이름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에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에게 용서하시고 저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선도가선도가 이어서 감사 인사를 이명진, 요셉, 본남중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께 참여 영광 드립니다. 분당 설립 100주년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대웅석 교수당 특별휘연과 전대사의 특전을 허락받아주시고 오늘 분당 설립 100주년의 역사를 넣어서 미래로 보내는 타임캡슐 행사를 주관해주시는 존경하는 교우장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당 선립 100주년의 모든 기념 행사와 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행해 주신 주임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100주년의 모든 행사와 100년의 역사를 찾고자 어려운 여건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전당 공동체한분한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느님의 보시기에는 아주 짧은 순간이겠지만 본당 설립 초창기 어려웠던 시기에 헌신적으로 시앙 생활을 하셨던 선조들의 모습과 현재 우리가 하느님 여정에 함께 봉사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후세에게 참고 자료를 남겨준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하느님 무시에게 참 좋아 보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100년의 동안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고 용기를 얻었듯이 후일 후배들에게, 후배들에게 현재 우리들의 참모습을 보고 하느님 나라 건설에 초석이 되고 귀감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0년 후인 2069년에 대형동 본당 공동체 모두는 후손들과 함께 바로 이 자리에서 타임캡슐을 오픈하면서 서로 손잡고 하느님 찬미와 영광의 우렁찬 노랫소리와 더불어 더 높은 성당 점 소리가 힘차고 웅장하게 울려 퍼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태 도미니코 축하 보회장님께서 타인 캡슐에 동원되는 소중한 내용물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미 예수님. 삼미 예수님. 축하 보회장 김광태 도미니코입니다 통상살리 네, 100주년 기념 타인 캡슐에 넣은 그 주요 자료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지난 그 13일날 예, 여러 우리 생님들이 보실 수 있게 이 성당 앞에다가 전시를 한번 1차적으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뭐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셔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그 보인 된그 주요 자료들은 크게 8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100주년 관련 기념 자료입니다. 그래서 본당 100년사와 85년사를 기록해서 우리 대웅동 성당의 성모님, 또 우리 교구의 주보이신 누르두의 성모님, 그 다음에 이제 1 0주년 기념으로 제작했던 머그컵이라든가, 기념 영대, 또 기념 묵주, 그 다음에 이제 전시회를 하고 나서 제작한 도록이 있습니다. 그 도록.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녀들이 개인 성구상본을 만들었는데, 그성구상본을한부씩을한 부씩 따로 빼놨다가 그걸 전체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드는 우리 대흥민당 역사에 대한 안내 리플렛과또 우리 성미술에 대한 안내 리플렛 그런 것도 같이 넣었고요. 두 번째로는 것이 우리 벽화 재현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 안드레 부통 시부님께서 벽화를 만드실 때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어놓으셨던 글들 그런 것을 원문의 그복사본을 같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벽화를 이 자료를 확보한다든가 또 격파를 재현해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과 또이 격파의 그 해설에 담긴 그런 내용을 박진홍 시민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적은 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중대다 성당이다 보니까 교구에 관련된 자료를 좀 일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드 기록 자료하고, 신호드 최종문서, 또신호드에 대한 해방조사에 대한 안내 자료 같은 거, 그런 것들 함께 넣었고요. 우리 교장 주변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목교서, 교서도 좀넣고그 다음에 교구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신포제을 개최했는데 관련된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대우동 성당에서 개최, 거행되었던 사제 석품식또 구제 석품식그 관련된 자료들 함께 이렇게 일부 넣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우리 대형동 본당의 100주년 설립을 기념해서, 교부장 주변님께서 교황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허락된 그 희년선포 관련 공문과 안내문, 또 교령 사본을 넣었습니다. 아울러 교황청에서 내려온 교령 1296호하고 1297호에 대한 원문 복사본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성경과 다음에 예전에 사용해왔던 공동 번역 성서 그리고 성가책이라든가 교리서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함께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13일 날 저희가 뭐 전시를 하고 나서 신자분들이 이렇게 제출해 주신 기증해준 자료가 있는데 특히 오병영 뭐 형님께서 1955년에 발간됐던 천주교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함께 넣고요. 또 다른 신자들이 기증해주신 요리감령이라든가 또 각별히 요리상식 그리고 다리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우리 교구와 대흥동 성당에 관련된 기도문을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각종 기도문도 함께 넣습니다 예, 일곱 번째로는 주교님과 신부님들의 서품 기도와 또 서품 상본들 참고로 이렇게 기념될 만한 것을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 우리 대흥동 성당 부유, 성탄절 부유 세트로 만들었던 사진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 사진 세트도 한테트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타 자료라고 해서, 오기서이 신부님 사진첩이라든가, 또 우리 박진영선님이 쓰신 그뭐요 손질 웃게 한 사람들, 뭐 이런 책이라든가, 또교황님 방안과 관련돼서 있었던 안내 자료라든가, 또 우리 교구의 교구 주소록이라든가, 2006년에 우리 대우동 농장에서 제작했던 교구 주소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모든 그 자료의 리스트는 별도로 코팅을 해서 앞으로 여기 놓여질 표지석 그 밑에다가 별도로 밀봉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타임캡슐 봉인 자료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 타임캡슐 봉원을 하게 되는 취지 말씀을 우리 문남진 신부에게 청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 세 가지의 주제를 생각했어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었던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우리는 정리를 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삶으로 증거하면 되는거죠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타임캡슐을 생각하게 된겁니다 어 1967년도에 우리 성당 벽화가 그려졌고 1977년경에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3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그림 언제 지워졌습니까? 를 물어봤을 때 우리 본당 신자 중에서 그걸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35년 만에 우리가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우리의 기억들은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역사는 정확히 기록돼야 되는데 우리는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는 방법을 몰랐고 그것 때문에 지난 역사 정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50년 전에 누군가가 이런 타임캡슐을 이 보물을 묻어주셨더라면 우리는 백주년 중에서 정말 행복하게 신나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증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 볼 역사를 여기다 넣어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이고 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대웅동 성당 안에서 어,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주시면서 훗날 50년 뒤에 이걸 열어보시는 분들이 기쁘게 어, 지금 우리 공동체가 미래 공동체에게 준 선물을 기쁘게 열어서 100주년 또 150주년 역사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서 타임캡슐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타임 이것으로 취지 말씀 간단하게 마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존경화 어, 없는 도부장 주변님께서 어, 시간을 초월하여 같은 공간에서 현재와 50년 후인 미래를 연결시어서 우리 병농군단 공동체에게 전하는 말씀을 어, 신찬 박수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수님 제가 가끔 이상한 나쁜 생각을 하는데 탐캡시 조금 더크면박 바뀌는 기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 생각을 잠깐 일어났다 살아 죄송해요 박시만 주교자 대웅종 성당 100주년 기념 파심 캡슐의 땅에 묻으며 주교자 대웅종 성당 100주년을 끝내며 좋으신 하느님께 참며 영광을 드립니다 대전교구 주교자 대웅동성당의 역사는 이종순 요셉신부님께서 1919년 11월 12일 이곳 대전에 있던 공동체를 찾아오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베드로 사도자 266대 프란체스 교황님께서 한국교육사상 처음으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대전교구 주교자 대웅동성당 100주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기자대흥동성당 공동체는 2019년 10월 6일에 100주년 감사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대전교구 주기자대흥동성당 100주년 신현 선포로 은총 지휘 속에서 주기자대흥동성당을 찾아 미사와 송체를 모시고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를 바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전대사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여 천교에 가도록 와는 풍요로운 은총을 체험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의 10년 동안 드러난 참으로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2020년 현재의 주기자대흥정성당 공동체와 또 앞으로 50년 후에 이 자리에 있게 될 미래의 우리 주기자대흥정성당 공동체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우리이지만 영원하신 하느님과의 통공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예수 그리스를 통한 은총과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든 이에게 전하는 이 놀라운 은총의 창소인 주교자 대동 성당에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찬매 영광을 드리고 기도하는 하느님의 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역사의 하느님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셨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인류 역사에 우리 개인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우리 주기자 대흥동 성당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지난 100년 동안 사랑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현재 교회는 물론이고 인류 전체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나타난 세계적 대유행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망자는 100만 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의 창궐로 현재 확진자는 2만 명이 넘었으며 4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으며 서로 간의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성찰례를 거행하는 데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형제를 실천하여 이 전염병을 극복할 것입니다. 비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은 두어야 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잃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 이 시대가 주는 가르침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에 대한 우상 숭배, 절대적인 이기주의와 무한 경쟁을 통해 우리는 전쟁 저처럼 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프란치코 교황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벗어난 자연에 대한 회신으로 공중의 집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음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를 되돌아가는 회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껏 체험하지 못한 급속한 변화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빨리 당겨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난 날 우리가 알고 있던 생활 방식이 아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던 많은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난 날 그랬듯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늘 새롭게 변하는 시대 앞에 온 정성을 다해 새로운 방법을 찾라 진리를 재앙을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노력이 우리 후손들에게 선물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이 놀라울 정도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변한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그 한중간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100년 전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 역시 그대로 간직하고 갖고 와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 변화 없는 진리로 이 변화하는 세상을 만난 것이 신앙인들이 만들어가는 하느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본당이 설립되어 100년 동안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본당 공동체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미래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과 공고를 조화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같은 진리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과 공고를 초월하여 나누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시간과 공고를 초월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룹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연중 제2 6주일 천주교 대전교구장 주교 유흥식 나자로 이어서 성수 축복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선조님들의 고귀한 역사와 우리 분당공동체가 함께 온 아름다운 하느님의 행적을 미래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고귀한 자료는 50년 후인 2069년에 우리의 모습을 개봉하게 되겠습니다.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하느님의 모습으로 어, 도구로 어,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그럼 특화부 회장님께서 어... 네 주교님과 본당 주임신부님 그 다음에 총회장님 잠깐 나오시죠. 자매님도 오셔야 되겠네요. 어... 총회장님 잠깐 나오시죠. 같이 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치되는 이 순간에 우리들은 후세들이 이 자료가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해 봅니다. 자, 수고 쌓이. 예, 이다한 번만 다음시겠습니다음깐만 다음에, 예, 념 촬영 좀한 음, 다음에, 네, 다음에,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이다음이 다음에, 이 다음에, 이다음는이 다음에,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이에 오롱창 국장조리는 우리 정탑의 성남 소리와 함께 힘차게 세상에 울려 퍼져나갈 것입니다. 심찬 박수로 안께하겠습니다 네, 영광스럽고 어, 가슴 벅찬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어, 미래로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항구적이고 영원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은총을 간구하면서 다 함께 영광성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끝으로 두 부정 주일님의 강복을 정했고 탄임캡슬봉원식을 어,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원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대응중공 공동체의 공동체 오신일공동체도 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작가회로 대적을 해드려야 마땅한데 이런 여건을 충분히 우리 공동재산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